네 이번 시간에는 다운로드 받은 테이블을 멋지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파이썬의 데이터 시각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화려한 응용 버전도 있는데 적당한 절충점에서 음, c n 이라는 라이브러리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불러올 건데 저도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한글 표현하는 거 그리고 글자 깨짐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찾아서 해결을 했거든요 어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그래도 이걸 어디에서도 잘 못찾겠다 그러면 댓글로 요청을 남겨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개인하고 외국인이 일자별로 쭉 있는 건데 각 일별로 개인과 외국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그래프로 그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영어로 scatterplot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x축을 개인이라고 하고 y축을 로국긴이라고하면여기가0이고이제여기가0이고이제왼쪽으로 가면, 매쪽고 이쪽으로 가면, 매수겠죠 매도 매수 그러면 네뭐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모칸을 그렸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5월 7일 이날 같은 경우는 개인이 2,500억 그리고 외국인이 마이너스 3,200억 이니까 개인이 이쯤에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개인은 뭐 거의 0이고 외국인은 마이너스니까 뭐 여기 어디다 점 찍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이번엔 개인이 한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한참 더이수 쪽에 있고요 그... 1조 7천 그리고 9천억 이날은 또 반대입니다 개인이 순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4 8 0 0억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1 3 0 0억 어, 순매수 했으니까 여기 점이 찍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을 쭉 찍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설이 맞다면 대강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손으로 그려도 되지만 이런 거를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밀리는 거죠 그 r 볼에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기 가장 괜찮은 게 리그레이션 플러시라고 해서 선형 회귀 분석 있잖아요 그 플라시인데 그거는 추세선도 이렇게 딱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더블 인덱스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어 레벨 하나를 낮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연기금 등 이라는 이 헤더는 얘의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기관 중에서도 보험.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작업을 생각해 보면 얘는 없고, 헤더가 얘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어, 드랍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쓴 겁니다. 얘가 레벨이라는 명령어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바뀐 애를 다시 이타프레임에 컬럼에다가 덮어써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실행시킨 다음에. gf머리를 확인해보면 네, 하나가 날라가고 이렇게 두 번째 줄만 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해 볼게요. 시번이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단몇 그러니까 몇 줄의 코드로 맷플럿립보다 훨씬 더 예쁘게 미적으로 아름다운 플스을 그리겠다 이런 게옛날 나름의 철학인데 그래서 gain 어, 이두 개의 관계를 그릴건데 데이터는 df를 참조해라 이렇게 세개의 입력값만 넣어주면 짠 하고 그래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그래프가 나왔죠 개인이 팔아 제끼는 물량은 외국인이 이렇게 쭉 흡수를 하고 어, 외국인이 팔아 제끼는 물량은 개인이 흡수를 한다 그러면 개인하고 기관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역시 기울어진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거 외국인과 기관도 해보면 이것도 여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주요 그 투자자들이 서로 되게 맞물리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 가위바이보 이런 관계 같기도 해요 아무튼 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방금 세 개를 그 연달아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일렬로 가로로 쭉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